좀 이제 애매해졌네요. 이게 어센딩이라기보다는 어 약간 그 멀티 탑 멀티 탑 패턴이라고 하는데 멀티 탑이 그 우리가 아는 뭐 멀티탭 그그 아 아닙니다. 멀티 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번 두드리면 더블 탑 그렇죠. 어그 이후에 세번 두드리면 트리플 탑세번 어 이상 가면 이제 뭐 멀티탭 아 멀티 탑 <웃음> 멀티탭이란다. 멀티 탑, 멀티 탑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웃음> 더블탑, 트리플탑 정도까지는 추세전환형 패턴인데 멀티탑까지 가면은 이거는 어, 모릅니다. 몰라요. <웃음> 추세가 전환될지 추세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요 관점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상방돌파, 다시 한번 6,800불을 돌파를 해서 결국에는 7,500불 보는 그림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일단 어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장 상황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어. 돌파하다가 6900에서 다시 그냥 모두 다 던져 버려 가지고 아, 상당히 좀 해석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일단은 어, 일단은 어. <웃음> 이크가 지표상에도 반영이 됐죠. 골든 크로스 이후에 후 현상으로 쭉 나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뭐 다시 한번 떨어져서 요뭐요 자리를 가든 그렇죠 요 자리를 가든 어쨌든 6,800은 다시 넘고 어, 장기적으로는 7,500 다시 가는 움직임 이 관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바 님 오셨고 쩔미 왔고요. 피터 홍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장난 아니라. 해시레이트가 이제 그 채굴 난이도를 말하는 거죠. 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거치가 안 되네. 채굴률 어, 해시레이트가 높다. 난이도. 난, 의도. 어, 난이도. 어, 감자 왔고요 배승주님. 배승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 비통님 69351, 뭐, 어,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 네. 가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장기적인 관점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단기봉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6시간 봉 구름대에서, 그쵸, 어, 결국에는 어제 요 그림, 그쵸, 어제 요 그림. 어제 요 그림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6시간 봉 구름대 지지 받았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기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파동 자체의 흐름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큰, 큰 수렴 채널을 돌파를 하려다가 페이크를 주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구름대에 걸쳤다 구름대에 걸쳤기 때문에 <웃음> 일단 파동 하나가 하락파동 한 번이 끊긴 거고 그쵸? 여기서는 반등을 주는 건데 요게 어, 다시 이어져 갈지 안 갈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어, 일단은 구름대 지지 받은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어, 그리고 단기봉에서 보면은 어, 여기에서 단기봉 상숭 382 2.618 이런식으로 ABCD 패턴의 완성 가능성도 볼수 있거든요 하모니 패턴에서 어. <웃음> 아유 자석모드 8 2 되돌림은 2.618 2. 2. 618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저런 식으로 ABCD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어 저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어 일단은 그렇죠 어, 큰 수렴채널 어제 그려놨던 어, 요 움직임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네요.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어, 어제 그려놨던 요 채널 영향도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 다시 한번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움직임인데, 어, 아, 애매하네요. 그렇죠. 여기 <웃음> 6시간뭐 구름대 지지구간이 여 6,400 불이죠, 6,500 불이죠, 6,500 불을 어,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제가 <웃음> 행정설수술 하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더블탑이면은 추세전환형이에요 그쵸 어. 그리고 트리플탑이면은 역시 추세전환형입니다 <웃음> 목선을 깨는 순간 어. 근데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멀티, 멀티탑이라고 멀티 하는 건 결국 박스권 형태거든요 박스권 형태에서는 어, 위아래 모두 열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위아래 모두 열려 있으면은 기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지금 수렴 채널 관점에서 보면, 이 초록색 수렴 채널, 그쵸? 이 관점에서 보면은, 어찌됐든, 어찌됐든,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 이 박스권에서 상단 돌파하는 관점이면은 6,500불 지지받고 바로 가는 경우, 어,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이탈해서, 이, 이 수렴 채널, 상하 수렴 채널. 근데, 매수가 받쳐지는 힘이 엄청나게 좋은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떨어져서 한 6,200불? 어, 6,200불? 어, 개미 털고 다시 올리는 요러한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어, 6,793? 이 자리? 어. 이 자리, 이 자리를 확실하게 뚫고, 이 자리 확실하게 뚫고, 어, 이 자리까지 뚫어준다고 하면은 요거, 요 관점이 이제 그, 그쵸? 박스 권에서 상단돌파하는 움직임 이어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6,500 불이 다시 깨진다라고 어, 하면은 6,200 불까지 가도 다시 한번 지지를 줄수 있는 요 트렌드 어, 요 관점으로 볼수 있다. 결국에는 요 관점 음, 결국에는 요 움직임 아직까지 어,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공견해야겠다. 어, 어, 한국은행이 무제한 돈 푼다. 어, 장기로 보면 악재냐? 그건 악재라고 보기엔좀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 어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돈 푼다. 원래는 한국은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이 아니고서야 어, 미국이 아니, 미국이 아니고서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그 양적 완화가 좀 어려운 말,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그 영어로 경제용어예요 경제용어 그 QE라고 하는 q 티티이즈라고 하는 양, 그러니까 quantity가 수량이고 이즈가 완화니까 그냥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그냥 지역한 거죠 어, 근데 음, 그냥 돈을 시장에 뿌리는 겁니다 시장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저게 달러는 가능해요 달러가 가능한 이유는 아무리 무제한으로 뿌려더라도 기축통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음, 자기 나라의 통화의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알아서 사 수요가 알아서 조절이 돼 무제한 발행을 해도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거의 어, 한국 돈이 풀리면 은 인플레이션이 나고 그리고 어, 인플레이션이 나게 되면 은 환율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환율이 뭐 거의 막 1200원, 막 1600원, 2000원 선까지 올라 버리면 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원화에 대한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어, 뭐더 이상 무역 수지도 안 맞고 그렇뭐 아무리 어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출은 잘 되겠죠 어 수출은 잘될 텐데 뭐 원자재를 수입해서 대부분 원자재 같은 경우는 수입해서 쓰잖아요 어 우리나라 산업 기반 자체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유지가 안 돼요 산업 구조가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가 가능한 이유는 어 달러도 계속 무제한 풀고 있기 때문에 어 달러도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맞춰서 맞춰서 하는 거죠 맞춰서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 미국 쪽에서 풀면서 어, 예상치 못한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예상치 못한 폭으로 그래서 저 상황이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 1100원 초반까지도 올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입장에선 좋죠 근데 대부분 제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 달러 가격이 저런 식으로 올라 버린다 장사 못합니다 어, 그래서 한국은행도 저런 식으로 양적 완화를 맞춰서 지금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건 미국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을 따라서 어 하는, 건, 하는 건데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원래 외초에 계획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쪽 움직임에 맞춰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거는 네, 호재라고 저는 봅니다 호재 호재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 도, 정상화로 정상화 이제 전환시키기 위한 어, 엄청나게 그 절박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었다시피 저 경제 지금 각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무제한 발행을 하는 식으로 지금은 경제 정책을 어, 피우고 있습니다 부양 정책을 근데 바로 효과가 안날 거란 말이죠 어, 오히려 떨, 떨어질 떨수 있어요 왜냐면은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일정한 절차가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코로나 여파가 지속되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피크에 올라서 떨어지는 순간 어, 이 경제 부양 정책이 어, 급격하게 저는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로 봐요 네.